여러분 전 아침에 준비할 때 슈카월드 틀어놔가지고 이제 요거 틀어놓고 화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약간 혐짤일 수도 있는데요. 저 바빠가지고 요즘 집에서 뭘못 먹었더니 딸기가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아까. 저 미팅하러 삼성역 왔는데 너무 지금 혼돈이에요, 혼돈. 백사장을 먼저 깔 거고요. 그리고 또 잘바는 이 물색으로 먼저 이렇게 다 바를 거예요. 어, 어, 어. 이걸 같이 섞어가지고 막 올린 다음에 슝슝슝 긁어내면서 이렇게 물결의 표현을 할 거예요. 네. 음, 되게 딱 여기 한쪽 그러면은 좀더 흰색을 많이 써가지고 음안 건들게 그럼 정리가 된것 같죠? 우리 잘 되고 있어요? 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웃음> 잘 되고 있나보다 지금 나오는 노래 위험해 좀 위험해 그림자도 알아서 척척해주고 있어 정해져 신고 다음에 여러분 제가 완성한 제 그림이랍니다 출근 여러분 저는 미팅 끝나고 점심 못 먹어서 스벅에 왔고요 사실 여기서 좀 이따 커피챗이 있어요 못뭐 먹을까 하다가 검색해보니까 요게좀 단백질 함량이 괜찮아가지고 햄, 치즈, 루라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더 잔음료 안 마시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와던 회사들한테 드랍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은 요거 닭가슴살 소세지 먹었고 아까 달걀도 두개 정도 먹었어요. 지금 너무 드랍 메일 보내는 게 밀려가지고 이것만 보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제 지갑인데 너무 귀엽죠? 노트북은 놓고 가려고요 내일 일찍 다시 회사에서 루팅이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제 후배를 오늘 만났는데 책이랑 편지를 선물로. 짠! 저 퇴근했고 선물로 받은 당근 케이크 남은 거를 좀 먹으려고요. 이거 먹으면서 대행사 보면서 방 청소를 좀할 겁니다. 저 지금 썸네일 장벽 때문에 못 보던 피지컬 백 요거를 한번 틀어봤어요. 다들 재밌다고 해서 한번 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하고 기쁩니다. 아! 너무, 너무, 너무 재밌어! 어떡해. 이렇게 아이스 엿구마입니다. 이거 냉동 보관해야 되나? 음! 냉동 보관하는 거예요. 냉동실이. 냉동실에 위치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친구가 저 식단 좀 한다고 하니까 먹으라고 보내줬어요. 하나에 308칼로리. 냉동실에 사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넣으면 되겠죠?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택배를 깠습니다. 이런 거 브이로그에 넣으면 좀 그런가? 아무튼 며칠 괜찮겠죠? 며칠 전에 입던 것도 아닌데 뭐 며칠 전에 원더브라에서 세일하고 있는 거를 인스타에서 봐가지고 두 개를 일단 시켜봤어요 입어보고 뭔가 뭔가 잘 맞으면 은또 사거나 그렇게 하려고요 아침으로 이 닭가슴살을 하나 먹어볼게요 하, 여러분 저는 눈썹 왁싱하러 왔는데 지금 살짝 늦었어요 한 1분 정도? <웃음> 여러분 저 오늘 극현미 서울관에 작은 방주 보러 왔어요 주고 것 같은데. 저희는 전시를 보고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칼국수. 근데 사람이 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웨이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두. 삼청동 오면 이런 음식을 먹어줘야지. 이게 삼청동이야? 여기? 아, 나 너무너무 배고팠어. <웃음> 잘 먹겠습니다. 상한반 다음에 가자, 사이중먹 주시 사는 거? 주 응. 응. 응. 응. 그리고 칼국수 응. 이거 미야어때 칼국수? 나탕수한 느낌? 좀뭐짭짤 한데 응. 호박이 많이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다 저기요? 네. 저희 이거 좀더 갖다 보게 전쟁을 해가지고 못하나 보다 들어가보래? 비행이 구나 장점 돼가지고 이따가는데 이 많이 해주 감사합니다. 잠깐 초보 러면 되니까 나한테 넘기던데가 떨어지면 은 서른만 된다고 그런 게아니0 0기가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그냥 문식 엄청 미안해졌어? 응. 뭐 어렵다 이제 미안해라고 한적 없고 그냥 저선생이 집에서 나보고 뭐라뭐라 뭐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 밥 먹고 카페를 왔고요. 전시를 오늘 하루 종일 보고 팔국수 먹고 바베도에 왔습니다.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거가 뭐였어? 차 아다 아다 아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그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 아다 아다 아아데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나아타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서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닦고 그래뿌 그래 아 싫어 아 그래? <목소리> <목소리> 아, 한, 한, 한, 한. 아 이거, 이거 뿌리기 전에 한입 마셔먹어볼거한쪽좀묻 되지 짜랑 커피는 많이 안 뿌리는 게더 낫겠다. 눈알, 눈알. 내가 떠주면 카페 마감한대요. 그래서 화장실만 들렀다가 집 갈려고 화장실 기다리고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게 응? 무리가 없진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딸이 1년쯤 지나면 좀 차분해지지 않겠어요? 설마... <웃음> 여러분 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썹 왁싱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제가 이쪽이랑 이쪽 살짝 짝짝이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약간 아치형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쪽이 여기보다 약간 그 잔털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서 여기는 산을 조금 더 살릴 수 있고 여기는 제가 그냥 눈썹 칼로 밀어버려가지고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냥 어차피 다시 길러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일단 요걸 메인으로 하고 여기는 제가 조금 더 그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생전 처음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해가지고 살짝 붉은기는 있는데 완전 대만족.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히 할것 같아요. 편집 다 했고 스킨케어도 다 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밤이에요 여러분 달라고 해야겠다 저기요! 저희 요거 자를 가위 좀 주실래요? 집게랑? 가위 아, 하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새우 이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빈타이펑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말해 말해 편하게 재미있 <목소리> n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허거를 먹으러 왔어요. 이거 토마토탕인데 저 토마토탕 처음 먹어봐요. 맨날 두가족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곳 가면은 그냥 백탕이랑 홍탕만 했거든요. 여기는 기본으로 세 개가 나오네요. 여러분 저는 로지텍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키보드랑 마우스랑 그리고 요 웹캠까지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웹캠은 이렇게 각도를 되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게 로지텍 웹캠 화질입니다. 진짜 엄청 깔끔하고 엄청 예쁘게 나와요. 요게 맥북의 기본 화질이에요. 그리고 광각도 되게 좁은데 확실히 웹캠을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뒤에도 되게 확잘 나오고 피부도 너무 깨끗하게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줌콜할 때 애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헤드셋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요거는 한번 충전하면 은 최대 20시간 그리고 통화는 1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핑크색을 선물 받았는데 뭔가 봄에 좀 흰색 셔츠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포인트 색깔로 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 그냥 접어두기만 해도 음소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되게 장점들이 많은 제품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언급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진짜 가벼워요. 이거 메모리폼 같은데 메모리폼이랑 니트 소재인데 185g이래요. 그래서 진짜 가벼워서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어제 인바디 됐는데 너무 많이 근육이 빠져서 다시 가져왔어요. 신 단백질 어. 오늘 양고기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포케를 먹으러 왔어요. 참치 포케. 여러분 저는 필테 왔고 오늘은 이렇게 HDEX에서 보내준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탱크탑 보내주셨고. 요런 집업 보내주셔가지고 입고 있는데 엄청 이거 M사이즈인데도 몸에 핏돼서 엄청 잘 입고 있어요. 자세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레깅스는 요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예뻐요. 어. 어, 아 통화 괜찮아. 후터치에서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복부 힘을 확 잡아야 되지 마시고 또 레이 꽉 잡은 채로 돌아오지. 동시에. 왜요? 왜요 동시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읽지? 근데 어, 이건 어쩔 수 없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나라는 사람을 되게 이 판단식 멘들레로 보여주고 싶으시고 정신 나가버릴것 같은 것 같아 아침에 필라테스 갔다 온 옷이에요. 쌤이 운동할 때물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챙겨왔어요 오늘은 요 쿠팡에서 사본 곰곰 훈제 프랑크 닭간정 소세지를 먹을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 먹던 보다 좀더 퍽퍽한 느낌이긴 해요 음 맛없어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선교오빠랑 그리고 이념님이랑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듬뿍 화로 된장개 그리고 화제의 육입니다. 아, 발리가 그런 거 하기 참 좋지. 아, 나 발리 또 가고 싶다. 아, 나 이번에 이직하면은 윤진랑화현이랑그화환 어떻게 보듯지 존나 궁금하다. 뭐라 그러는지. <웃음> 갑자기 또 그렇게 하니까 렌트 생각해야 된다는 기깔난 걸로 하나 생각 보내드릴게요. 블로면 바로 반납한다. <웃음> 보내줄게 보내줄게 단, 단송시켜버린다, 여러분 저는 민지랑 의령언니랑 저희 1월 생일자라서 같이 모였어요 요거는 방어 세비 체인. 오, 뭔가 굉장히 신박하게 생겼는데? 군 알감자칩이래요. 그리고 요거는 버섯 소스. 이쪽에 음 미나리 샐러드 함께 가지렸어요 블라입니다. 블라입니다. 음 너가 블라인 음 그런 느낌도 음 있는 야음 놓고 놔두다가 놓고 하다가 내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하고 아딱 그거? 약간 이런 중반 아닌 후반인 것아니야 내가 말했잖아딱그두 음. 개를 갖고 계셔 아, 운전 운동. 음.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환경인지? 음. 아까들이 한번 음. 어두움 없이 막 이렇게 막 음. 자라는 건데 내가 처음고민 진짜 많이 고객님 음. 그래 모르게 진짜 사람을 제대로 음. 고객 그래서, 아,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음. 그래 미안하다고 하고 아, 그래. 한 시간 뒤에 또한 거야 오케이. 음. 다들 조용히 사진과 영상에 집중하는 중. 야, 어, 음. 어, 뭔지 모르겠어. 아예 몰라. 5명 정도는 못 봤어. 꽤 올라가시는. 많이 왔다. 꽤 음, 음, 많이 왔다. 그래서 막, 오랜만에 했어. 장윤지도 진짜 어, 오랜만에 했고, 음. 장윤지도 네. 약혼했대. 누나 뭐다 이렇게 약혼 윤재성이 <웃음> 오래 결혼해. <그러네. 웃음> 삼시만명 <웃음> 이게 제일. 우리는 <웃음> <와, 웃음> 소원이랑결하는거 아니었어. <웃음>